아까, 어 바벨을 들다가, 어 바벨로 여기 목을 팍 쳤거든요? 침 삼키기도 너무 힘들고, 이게 후두가 잘안 올라가서, 어우, 목소리 큰일 났는데? 와, 이거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? 어 진짜 좀 큰일 난것 같은데? 와, 마, 마, 마, 마, 마, 마, 마, 마, 마, 마, 마, 마, 마, 마, 마, 마, I don't know. Huh <sighs> 또 이제 송샘한테 사진 찍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뼈가 미세하게 틀어져가지고 소리를 내는 감각이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도 소리를 내는 감각이 좀 다를 수가 있대요. 그래서 일단은 치료된 후에 다시 이제 좀 발성을 처음 이제 다 잡는다는 마음으로 뭐 그건 뭐 제가 하는 일이니까.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돼요 음.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 네 네, 전 괜찮습니다 결론은 소염진통제 먹고 일주일 동안 무건수행 무건수행을 합니다 옛날에 성대결절 걸렸을때도 무건수행 참 오래 했었는데 오랜만이네요 그래도 다행인건 근육유한제는 먹지 않기 때문에 운동은 해도 된다는거 일주일 동안 운동만 <웃음> 열심히 하는 걸로 화이팅! 안녕하세요 어 사고가 있고 나서 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목소리가 어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무겁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처음으로 한번 소리를 내 보려고 아 어, 아우씨 무서워 아아 어, 어, 오케이 성구전환은 이제 되려고 해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아. 어, 대충 한3억타브도 정도인데 이제 성대가 좀 불안불안하죠. 접촉이 와 음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점점 인두강이 좁아지죠 제가 지금 인두강이 목이 굉장히 부어서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와 아직까지는 안되네요. 그래도 <목소리> 어, 목이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두성이 나긴 납니다 <목소리> 뭐 병원에서는 일주일 걸린다 그랬으니까 뭐 이틀 더푹 쉬어보죠 괜찮아요 이겨낼 겁니다 <목소리> 자 6일째입니다 <웃음> <목소리> 어 조금 아프긴 한데 <목소리> 오오 글로탈 한번 해볼게요. 아아아아아아아 아오 아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 마마마마마와 그래도 a 대가 접촉이 되네요. 아 휘슬은 꿈도 못니다 아직. <웃음>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기분 좋네요. 어 일주일 하고 화요일 수요일이니까 89. 예9일 네, 됐네요.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오예 많이 좋았어. 오좀 아프긴 한데 이 정도면 뭐네 그래도 뭐 일단 레슨은 가능해졌으니까. 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정말 아파요. 그밥 그러니까 먹고 이제 진통제 겸 항생제를 먹으면은 좀 이제 괜찮은데 와 아침에 일어났을 때약안 먹고 나면은 근육이 엄청 아픈 상태입니다. 그래도 뭐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시간이 약이네요. 운동 조심하세요.